아이 어디 가요? 오늘은 아이콘 시암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잼페토리라는 카페랑 상업지구가 좀 모여 있는 아무튼 저 젬페토리 갔다가 아이콘 시암 이용하고 아. 저녁 먹을 예정입니다. 저녁 메뉴 아니야 라이카. 지금, 고 기를 먹 고, 싶 기도 하고, 한는 어때요？식 먹 고, 싶 기도 하고, 마라도먹 고, 싶 기도 하고, 사원이다. 아주 고이다 고운. 아주 고 응, 아주 고 응, 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 응, 응, 응, 응, 응, 응, 지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그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떻게 아, 이동? 저잼팩토리에 어. BTS 타고 갈 겁니다. BTS로 오늘 이동이에요? 네. 으! 선크림 까먹었다. 맞아. 아 이거 벌써 따가워. 아 근데 해가 진짜 따가워졌어요. 확 어. 따가워졌어요. 어제부터. 어 음. 그제부터. 동 동의하십니까? 네. 따가워지고 네. 너무 더워져서 음. 이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아니.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 아이콘시암역까지 가야 돼 아이콘시암 BTS 있어? 어, BTS인데 거의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웃음> <웃음> 전, 전자동 방식? 어? 어? 그래요? 한... 레비카드 있지 않아요? 거기는 레비카드로 따로 못 가요? 그래서 레비카드는 안된다 이거죠 정리하면 레비카드는 돼요 뭐다 어, 그 레비카드 있잖아요 아 오빠 있어? 네 저도 있죠 아 그럼 그냥 산거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응. 오빠 없는 줄 알았네 있어요 원래 있었어? 16파트, 아, 30. 이쁘다, 그래? 네. 골드카드. 골드라인 앞에 직원이. 그 뷰가 좋아, 아고다에는 없대. <목소리도> 아고다에는 없는데 배낭 여행객들한테 굉장히 싼 가성비로 빌리 수가 있다. 그리고 시설이 잠자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대. 음.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런 호텔이라고. 태국 사람들은 다안 돼. 사이트 통해서만 예약 가능하다고. 아고다나 안 돼. 스타디어. <목소리도> 오로다오가 진짜 덥다 옆에는 아이폰 이야 여기 다온 거야? 왜 <웃음>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더젠 팩토리. 여기 아이콘 시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요. 진짜? 저 왼쪽은 경찰이 맞는데, 저분은 교통 안내하시거냐 벡토리 여기야? 설마? 응. 엄청난데? 와 예쁘다 이렇게 나무가 진짜 크고 야, 저 야, 잎들이 가짜 잎 같아 나무가 진짜 크다 그치 나무 크지? 응. 보는 것보다 더커사원이 <웃음> 뭐하는 곳인가? 모여있는 음. 곳인데 응응 네. 음. 변경하면 되거든 응씨 음. 어, 내가 고구나아 구경하고 응. 밥 먹는 게 오늘 코스였어? 응와 크다 카페네 그냥 바꿔 카페다 카페 카시까지안그 카페 카페를 먼저 가자 이름이 라이브리에 캔캔 뭐라고 써있는 거야? 캔다이드 캔다이드 캔다이드 옆에도? 그냥 도서관. 진짜 도서관. 집사무실같여기 음, 응. 사무실 옆에는 뭐야? 여기도 카페야? 네. <웃음> 나무에 둘러 싸인 공간들이야. 완전히. 이 안에는 시원하겠지? 더워. 더워? 안에 들어갈까? 가고 좀 더. 진짜 날씨가 더워졌어. 더잼 더잼팩토리 이것저것이 잼 됐다는거야? 여기도 안해도 카페인가 보지? 어? 저 앞에는 저 앞에는 그게 보이네 어우 저워 별게 없는 곳이었네 바람은 시원하다 선축장이네 여기서 이렇게 타고도 이 나무의 생명력을... 생명력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뿌리... 엄마! 뿌리... 뿌리... 뿌리... 안녕 청소 중이네 샤워 리 뿌리... 뿌리... 뿌리... 움직이 리 뿌리... 뿌 어얘좀 깨문다 응응 음, 네. 웃긴다 아 그가 얘적기다 이렇게 생겼어 맛있어? 어 뭐, 너무 어, 무서워 무서워? 응. 어, 어 내가 할까? 깨물어 줘봐 줘봐 해속손 깨물었어? 아니 안나면 깨무네 야너 저거 넌 강아지 아니지? 앉아 안돼안 돼, 돼. 야. 앉아. 앉지 앉아, 앉아. Hello. 저기 so uh, when does it close? Uh, 8 p. m 8 p. m okay. 짱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어, 여기는 좀 갤러리 공간 같은데 좀. 전시하는 곳. <웃음> 조명 다 조명 같네? <웃음> 4 아이콘시암 앞에 있는 맞은편이죠? 큰 대로 ICS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ICS 약자도 뭔가 아이콘시암 느낌이야 다른 이야 다른 쇼핑몰? 계열사가 네. 비슷한가? 근데 좀금 아담하다 그지? 엔트런스 아 이쪽이 이쁘네 그래서 맛있는 밥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뭐라고? 밥집?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냥 ICS 구경하여서 들어온 아이고. 아이고. 거고 이건 네. Save Our Souls 근데 뭔가 약간 좀그 고급 쇼핑몰은 아니네 여기 놀랍게도 마음 스터치였습니다 의지의 한복이 왕스테치. 아, 여기 이 기저의 뭐야? 탈모야? 차이. 모리핀 어. 조금 어때? 어? 괜찮아 이뻐. 사자. 2 2 0바트 사자 사자. 응. 영상 찍고 있어서 호기롭게 사자고 했어. 뭐 여기서 밥 먹을 거 아니니까 그냥 둘러보는 거지 뭐지 수제 <웃음> 맥주 집이 있습니다. 짜잔, 어, 히피이피. 히피. 메뉴. おやすみないステーおね<にん> 까그만 나고요 이건 어때? 맛있다. 까이 우리의 금요일은 이렇게 불탄다. 그지 불탄은 칼로리 초. 이게 진짜 처음 태국 왔을 때그 사거리, 니연물 사거리에서 근데 막 뱀이 엄청 많이 올라오면 떼어버 <놀라> 거기서 먹은 삐까이터하그 맛인데 더 깔끔하고 깨끗해요 이거의 그... 이거의 그 메리트, 맛있는 거는 스페셜티는 그 고기 크기를 빨리 튀겨내는 거가 장점이야 이게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게... 다 있거든? 진짜 맛있게 튀겨줘되 그의 크리스피하고 적당히 착장해서 아주 맛있어 이런게 오토바의 조합이 다나 <웃음> 그치? 다른데 어디 구역에 조합이 있는거야 도마리 있어 있어서 사운드를 내고 가입하면 은기서기다 뭐 수가 있는거지 그리고 여기도 나이 선후배가 있어 네. 그리고 중요한건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잖아? 그러면 그게 싸운그 종이 어. 친거만 있거든 저기 어, 딱이사람들만테 가입한거야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타올라가도 저거 타라고 네. 규칙인가 봐. 아이콘, 아이코닉 플레이스. 아이코닉. 아 여기도 루터스 프라이드네. 아 시아 아이콘 시아. 쾌적, 쾌적하고 시원해. 시아. 이제 불금 여행 종료! 뿅.